가서 디즈니스가 있나봐 이렇게. 오이야 이거 완전 집에서 진짜. 어 보토군이 머리가 생겼네요 이렇게. 그리고 짠 귀여운 이렇게 키링도 같이 보내줬어요. 이렇게 키링, 브로콜리 키링, 브로콜리 키링, 구름이. 구름이 너무 귀엽죠 여러분. 귀도 이렇게 뚤렁 어, 달려 있고요. 에어팟 있거든요. 에어팟 키링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귀여운 구름이 키링입니다. 오! 부들부들해! 아주 애착 인형으로다가 부들부들해요. 이렇게 부들 포인트로 이렇게 딱 달려있고요. 이렇게 얼굴에 주근깨까지 잡혀현되어 있고요! 오! 여기저기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티커 이렇게 세 종이 있습니다. 스크랩이 리무버 스티커예요. 버터분, 나태한 일상이라고 나태하게 다 뒤집어지는 밀크캔!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어 파우치 너무 귀엽다! 짠 파우치 이렇게 키링이 어. 달려있어요 버터구는 키링이 같이 달려있고 색 하나 이렇게 예게 달려있고요 그리고 마테 마테 마테 진짜 기본템 하나씩 안 사도 돼 기본템 한 방에 살수 있어 이거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짠 여러분 이거 보면 너무 오와. 귀엽죠? 내 운명의 버터팸 친구는 느우하에 하메 구함 하메가 뭐야? 하우스메이트! 아, MZ세대 아니네? <웃음> 블랑켓! 어 <오>! 너무 귀엽다. <웃음> 집에 아기들 있는데, 나. 반려동물이 있는 곳에 쓰면 너무 좋은 블랑켓인데 이게 소재가 또 여러분 부들부들해요. 아주 은은하게 들어있는 요 구름이 끝에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짱짱하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짠 여러분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뷰티야 이제 가란시 아쿠아시브롱 다음은 라운드 어 라운드 그린티 약산성 에센스 로션 제가 이거 거의 다 썼거든요 이.. 유요 느낌 요 느낌 늙을수록 뭐가 지일 관리를 잘 해야 된대는데 엔조이 슈퍼 마을드 써나스 스 에센스 느낌인데 좀 약간 좀 꾸덕스한 에센스 느낌? 우리 주름의 주 원인은 자외선이기 때문에 광보십오이게이 마지막으로 짠! This is i n s p i r 제주 왕벚꽃 톤업 크림스 이 그리고 좀 빠르게 발라줘야 돼 이게 약간 뭉치더라고 네, 여러분 광이 난다 광이 나 얼굴에서 빛이 난다 빛이 나탱크 빛이 나 외출할 때 항상 꼭 갖고 다니는 파우치가 있어요 이 파우치는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여러분 궁금하시나요? 파우치를 짠! 워터군으로 바꿔볼까 합니다 여러분 짠! 진통제입니다 저는 이게 잘 맞는지 이거 먹으면 진짜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진통이 그래서 이걸 항상 대량으로 사왔고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화제! 잘 체하거든요? <웃음> 아무튼 잘 체해요! 비상량으로 꼭 소화제는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최애, 제일 좋아하는 치약이에요. 양치를 했을 때와 머리까지 상쾌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약간 진짜 파스로 맨솔에 담! 그런 걸로 이를 닦는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고 나면 진짜 너무 상쾌한 거야 머리까지 상쾌해그리 짠, 이건 향수! 거의 다 썼어요. 약간 추운 날, 약 뭔가 아기 방에 들어와 있는 포근한 느낌? 가을 겨울에는 이거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가리 똥내 날때 마스크 쓰니까는 내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웃음>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동이 그러니까 루즈 아니고요. 이거 맨 솔에 담 건데 약간 좀 아파 보일 때입술 촉촉하게 해주는 약간 그런 립밤. 뭐 끝이야. 이게 다야. 기존 거는 좀 작아 가지고 사이즈가. 아주 넉넉한데? 이거 다 넣어도 남는데? 가방에 넣어서? 여기있어. <웃음> 어 귀여워. 여러분 인천에 왔습니다 여러분. 인천! 재난지원금을 써야 하기 때문이죠. <웃음> 오 안녕하세요 스타벅스입니다. q r 코드 부탁드릴게요. 드시고 가시나요? 그럼 들고 가지. 드시고 가시나요? 들고 가겠습니다. 민초가 있어 민초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모카 그란데 사이즈 휘핑 없이 해주시고 아이스로 해주시고 소스는 한 번만 넣었지 우와, 피한 방구스한 거 만들었네 스타벅스. 어머 어머 어머, 이게 음. 뭐야? 야, 별거다 만들었네. 아, 진짜, 내 감성 아니야. 아, this is you, or this is mine. 푸샷 원 화이트 모카 쿨 밀크 아이스 노히. 너는 세번의 클래식 시럽이 들어가고 세번의 유기농 말차가 들어가고 우유가 들어가고 아이스가 들어간 거야. 옆에 다 써있어. 세븐 레이어.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떡해>, 미쳤어? 어 버터. 오 버터. 강아지 버전으로 나왔네, 젤리. 어, 귀여워. 오, 완전 빵실이야. 응, 음, 엄청 빵실하다. 얘도 귀엽다. 원래는 약간 이렇게 포슬포슬한 털인데, 얘는 약간 이런. 이런 털로 나온 거야. 얘도. 얘도 털이 좀더 이렇게 고급지게 나왔다. 얘 귀엽지 않냐? 나얘 너무 귀여운데? 나 얘한테 입덕할 것 같은데? 이 화차는. 오, 여기 파우치. 아, 이렇게 파우치 이렇게 있구나. 내... 오, 얘이쁘다오 어, 얘도 이쁘다. 치러... 마스킹 테이프. 여러 가지도 있네. 음, 이쁘다, 다크템들. 음, 이렇게 있구나. 얘는 너무 귀엽잖아. 이거 뭐야? 파자마야? 나, 맞나? ML. 에? 프리. 아, 이거 원피스. 원피스. 아, 지 만들어주세요. 어. 야, 나 약간 이런 거 사야 되겠다. 로제 같이. 어, 이 모자 예쁘다이 모자 너무 예쁘다 그치? 아이고, 아이고. 이, 이건 어때? 너무 매종 네, 키친의 뭐, 짝퉁 같은 뭐, 느낌이지. 뭐. 어때? 코트에 봤다고 생각하세요 코트. 생각하셔, 코트. 오, 따뜻해 보이네. 이거랑 이 이거 남색은 없나? 아. 어때? 오케이. 조금 작아 보이긴 하는데. 코트진네 예. <웃음> 이건 좀 아니다. 이게 도 아니야? 이게 잘 나? 집에서 약간 이제 밤 감성 여러분 이제 밤에는 약간 이런거 해야지 이 뒤를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뭐 꾸미는 건 아니고 그냥 스티커 한번 붙여줄까 해요 이게 약간 리무버블이래서잘 떼주고 이렇게 이렇게 오! 어쩜 이렇게 딱이니? 오! 완전 딱이야 사이즈 <떼> 음. 짠! 귀엽다, 이런 귀엽죠? 이게보다 더 예쁜 것 같아, 요 여기보다. 그렇죠. 나머지 애들은 여기 있어요. 커피 머신. 음. 어다 귀엽네. 어얘좀 귀엽다. 이건 약간 덕지덕지 느낌이지 뭐. 오 귀여워, so cute. Oh my g o s h Don't you know I'm a savage? I'm a killer. 마스킹 테이프. 꾸미기 전에 먼저 위아래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걸로 꿀팁이야. 더 예쁘게 다채롭게 꾸밀 수 있겠죠? 이런 가능성. 어, 배고파 이제 밥 먹어야겠어. <웃음> <웃음> 와우. 음. 음. 아, 음, 됐어? 오, 아. 이벤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드셨던 상품과 이유를 적어주시면 제가 두 분을 통해서 둘 통해? 둘 뽑겠지 두 분을 구름 이 애착쿠션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 부탁드리면서 본문에 보시면 심리 테스트도 있으니까 여러분 아주 재밌게 한번 심리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아스토리의 하루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재밌게 보셨나요? 귀여운 일상 유튜버 노아스토리 습니다왜 웃어? 안녕~ yeah! 아주 오랜만에 제가 랜덤 박스를 구입을 했는데요. 끝!